신 와중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난 화상회의로 참여할게요 슬슬 어디 나다니기 힘들어 <웃음>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루는 천둥의 결계에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조만간 큰 규모의 전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만 해요 그리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사실 진짜 목적은 이거잖아? 이번에 소환하신 구원자 얘기 좀 해달라고요 답답해서 못 찾겠네 맞습니다, 유리아님 지금 모든 정령들의 관심이 인간이신 구원자님의 등장에 쏠려 있어요 네, 클라우디아님, 레베카님 성원 공유 감사합니다 구원자님이 그동안 에덴에서 보여주신 활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 그 정도로 일을 잘한다고? 정말 놀랍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전설 속의 구원자를 직접 소환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정령 소환과 정령 계약 그두 가지를 벌써 해내셨답니다 어쩌면 정령들의 유물과 기원을 찾는 일도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었네? 적응은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 상당히 지쳤을 것 같은데 이러다 내빼면 어째? 차원너으로 도망가지 않으려나? 그러게요 평범한 인간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서야 겨우 유물과 기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린 참이에요. 레비카님과 클라우디아님이 염려하신 대로... 아직 구원자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납득하시지 못하신 눈치였어요. 그렇겠지.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 구원자는...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죠? 메피와 미리안과 함께 밥 먹으러 나가셨어요 네? 하, 정말 면상 한번 직접 보고 싶네 뭐하는 인간이야 그러다가 냉큼 도망가면 어째? 어디 좀 묶어놔요 유리안님 아, 레베카님의 말씀처럼 어디 도망가실 것 같지는... 하지만… 음… 두 분의 걱정도 이해가 돼요. 구원자라는 애매한 명칭의 자리로는 구원자님이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음… 그렇다면… 수고하셨습니다, 폐하. 상당히 대담한 제안을 하셨네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자님을 아키나인의 영주로 추천합니다 클라우디아, 넌 어때? 믿음이 가? 백살 아니, 50살도 안먹은 인간 조물애기가 오자마자 그렇게 큰 공적을 세웠다는 게 말이야 그야, 안 믿기지만 유리아페아가 저희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괜히 전설이 아닌 건가?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도 못하던 걸 어떻게 그리 착착해내는 거람? 대신 그 반동으로 유리아님의 힘이 무척 약해졌으니 대가는 치렀다고 봐야겠죠 메피스토 녀석도 데이터 버벅인다 했었나 그래도 이 정도면 투자한 가치가 있겠는걸 그리고 아케나인에 오자마자 영주로 등극이라... 장난 아닌데? 클라우디아,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이참에 줄이라도 서! 애들이랑 밥 먹고 돌아오기 전에 변변한 뇌물이라도 하나 마련해두라고 응? 음? 응? 음? <웃음> 줄을 선다던지 뇌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레베카 분명 크게 되실 뿐이에요. 저희의 상상 이상으로 구원자님을 위한 인사를 겸한 선물... 뭐가 좋을까? <웃음> 올해 초에는 물가가 불안정해서 고생했는데 요리아님이잘 조정해주셔서 다행이야 대하가 계시면 우린 걱정 없지 너희의 눈에는 구원자님도 무척 대단해 보이지만 말이에요 구원자는 원래 세계에서 어떻게 지냈어? 그래? 맨날 학교에서 반장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역시 원래 계시던 곳이 그리우신 걸까? 꼭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